중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봉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이죠. 이게 창끝 봉자입니다. 즉 창끝을 날카로운 도대체 뭘 붓끝을 창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붓 끝이 어느 획을 지나갈 때 가운데로 지나가게 써보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때 우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획의 중후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지금 오늘 이것만을 전부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예전의 중봉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좀더 확대된 중봉이 있어요. 우선 요, 요 이유는 붓이 이렇게 쓰러진다면 이렇게 쓰러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러진다면, 쓰러지기 쉽거든요. 연필 쓰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걸 탈골 현상이라 그래. 뼈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된다면, 붓 끝이 지금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양쪽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획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 붓 끝을 가운데로 위치시키고, 붓 끝이 보이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끝나면 돌아오으로써 다시 붓을 세워주고. 그러면 이 시대의 중봉은 또 다른 것이 있느냐? 중봉이 정봉이기도 한 겁니다. 정봉, 발을 정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털 한오락에 한오락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력이 이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종이를 투과한다. 지배를 투과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힘이 종이를 뚫고 들어간다. 뭐 화선지가 뭐 굵은 건 아니니까 당연히 뚫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이면 뚫지 못하겠죠. 그림에서는 써먹겠지만 글씨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 느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한 말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쇠로 만들어놓은 획이라는 요 쇠. 은구 은도 쎄죠 끝날 때까지 붙 붓이 이런데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중봉의 의미입니다 털백 하나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섣불리 붓을 들었다 놨다는 것이 아니겠죠. 갈고리 붓자. 철액 응구, 또한 가지 어, 추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곳추, 모래 위에다가 송곳으로 쓰듯이 뭐 이런 뜻이죠. 저는 한창 서예하던 시절에 궁금해가지고 써봤어요. 이만한 판에다가 머리를 담고 송곳을 그어본 거죠.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랬더니 속이 이렇게 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폐인 느낌이 들고 이 가운데가 봉이 지나가는 자리죠. 송곳의 끝이 지나가는 이 봉이 지나가는 자리. 그래서 추획사. 그런 느낌으로 쓰라는 것이죠. 또는 이런 편이 있다 인인니. 이 도장인 자. 도장으로, 도장밥에 도장 찍듯이 이렇게 꾹 눌렀다가 딱 뗐을 때그 자리들처럼, 근데 한번 실제로 느껴보세요. 그것이 어떤 느낌의 중봉인지, 있니? 도장밥이 있자죠? 그래서 이 중봉을 하게 된 어떤 작품과 중봉의 개념이 애초에 없었던 작품은 아주 다릅니다. 중봉을 알고 나서 중봉을 졸업해야 돼요. 중봉을 애초에 모른 채로 졸업하는 것은 졸업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근처 가보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선생 같은 경우는 중봉이 안된걸 진히 혐오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막 유명한 서가들도 중봉이 안된 채로 막 붓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쓴 사람들을 보면은 저거는 격이 없다, 언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별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 중봉이 잘 되는 것으로서 기본을 삼습니다. 기본. 처음에 전서나 판본체에서 이제 이 특히 중봉 예서에서 많이 쓰겠지만 행사가 돼도 그럼 중봉을 하느냐? 처음에 중봉으로 기억됐던 그 느낌을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면서도 그 중봉의 기본을 잃지 않으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돌아오고 살려주고 하면서 또 중봉, 중봉, 중봉. 우리 동양의 정신은 이 중의 정신, 중용이라든가 중재라든가 중도라든가 하는 한쪽 변방에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붓에서도 글씨에서도 그림에서도 그 기본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서성 왕이지. 예, 그분이 1화 중에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임목 3분. 뭐냐면은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현판에다가 글씨 써주고 그랬겠죠. 뭐라고 뭐라고 뭐 썼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 이거 파는 사람이 이것을 칼로 파요. 그러면 조금만 파면 그 먹은 안 보여야 될 텐데 3푼이나 팠는데 거기까지 먹이 스며들어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봉과 정봉이 기운차게 돼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목 3분이라고 해요. 들입자겠죠 나무 속으로 3분 산분, 3분이라고도 하죠. 단입니다. 이 간단한 글씨 속에 그 정신과 기법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무결 속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